네, 여기는 그냥 큰 농장 <웃음> 그러니까 어제는 c 장비가 없었어요. 근데 e d 게하 e 경우에 특별히 뭐 이렇게 하는 네. 경우 약간 맛이 떨어지는 라고 해야 되나? 이거고나 이거는 이는뭐라야 되나? 는라고 해야 라고 해야 되나? This ain't gonna take long I'll let you fall back asleep soon I was hoping maybe you could <tose> ease my w o r e d mind There ain't no damn way I can love someone else <tose> like <tose> I loved you And I know that it might be a long time Could you wait for me Stay true for me Save your lips for me Sleep alone for me Yeah, could you wait for me 여기 일, t gave me u l i m o r s h i 피카 야야 아미고 야사다사다 한국도 받아요 아미고 <웃음> 티피카 따자 열매가 없네. 나도 돼요나 귀찮아 가지고 다깔하게타 가지고 해외에 티나 해외 갔다 온거티 내야 되겠어. 앞에 전망 없을때다딱 보여야 돼. 아미고. <웃음> 친구가 <웃음> <Amigo. 웃음> <청소리가 웃음> 영창한 차인데 고산지대라서 호흡조를 잘해리. <웃음> 고산지대에서 그렇다. 긴장 풀어 된다. 못 해도 괜찮다. <웃음> <웃음> <바라보 있어. 웃음> 톤단이수화하는깔가 정구. <웃음> 여기가 약간 실험 재배하는 곳 같습니다. 아직 수학 시기가 안 돼서 보면은 수학 시기가 안 돼서 콩들이 거의 그린이죠. 한 번씩 잘 익은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콜롬비안 두번 수화가니까 지금 말고 어. 추후에 어. 한번더 수확 하는 거죠. 이 농장의 주된 품종은 <웃음> 카투라라고 합니다. 카투라 모든 커피의 스탠다드 카투라 품종 커피 열매 여기 진짜 많네요. 게이샤 나무 보러 가겠습니다. 게이샤는 아니야 다를까 체리가 없네요 잘 게이샤 체리 하나 따 보겠습니다 이인가 게이샤 게이샤 맞는 것 같은데 게이샤 체리 체리 음. 있고요 지금은 잘 있는 거이 농장은 커머셜 농장이라 가지고 게이샤나 이런 품종을 생산하는 농장은 아니에요 좀더잘 익었네. 그리고 이거는 레이징 그러니까 수업 자체를 안 하니까 이렇게 말라버린 것이죠. 카마라도 먹고 습니다 비교적 카마라는 그린 사이즈가 큰 콩이죠. 근데 게샤도큰 음. 편인데, 무 자체가 뭐 느낌이 달라요 좀 앙상한 느낌이고 줄기가 길고 일자라면 파카마라는 이렇게 좀 밑으로 더 풍성하게 나와있습니다 거의 그림 파카마라 어쨌든 이 농장은 카투라 품종이 많아요 오 카투론 카투안 가네요 이제 이게 이 농장 메인 라들이죠 카투로라고 되있는데 카투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콜롬비아 올라. 블롬비아 카페쇼에 왔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카페쇼 카페쇼 Picking truths and switching sides Them games I ain't got time to play Always heard that l i e s a bitch I pray she was a finer thing Niggas o u t her catching feelings Bossing like a White House a y C4K I smoke I s l a m my phone straight Like the t i d a l w a v e Let a nigga drive me White House t i t e on this f i d a l day Yeah, you missed it t h e n k e e blabbing g r i f f i t g breakfast by the place Mama told me C4 l i s a Johnny, why you trying to rest Life a i move until I die I c a n n e v e r w a n t to take excuses All t h o e e x o u One thing t h t h e y want to know about me now is everything. Cranking Pocket Space and not just praying on.